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야 장면 바위 뒤에 있잖아 야나 이거 마저 먹고 <웃음> 근데 우리 모임에 맨날 이게 뭐냐 겜밖에 할게 없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여행을 쫓떠나요 하던 일 잠시 접고 카드값 걱정 말고 간다 간다 잠깐 떠난 얼굴 말고 낯선 얼굴 가득한 잠깐 우정 여행. 어머 저기도 셋인가 봐. 잠깐 여행 가 놀자.